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빌리입니다자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앞전에 73편의 지그재그 시스템을 하셨습니다. 빈 쿠션은 음, 보기보다 환기이 높게 들어가는데 퍼스트 1조구를 먼저 맞고 가는 배치에서는 음, 당점이 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탄을 준비했습니다. 퍼스트 공을 맞고 갈때 아주 편하게 치는 방법입니다. 어, 긴 공부터 짧은 공까지 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이번에 하는 시스템 지그재그 시스템이죠. 앞에서 73편에 하셨던 내용은 빈 쿠션을 칠때 용이한 시스템이죠. 자 오늘 하는 시스템은 1족구를 먼저 가, 막고 가는 폴스트 형태의 배치를 놔두고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앞전에 23, 73편에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 드릴려 했는데, 음, 당점과 스피드, 어, 스트록법이 너무 힘듭니다. 요 시스템을 해 버리면. 자, 요, 요 앞전에 친 시스템은 1족구가, 1, 2족구가 있는 포인트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떨어져 있는 칸수 제가 가고자 하는 칸 수의 숫자를 부여를 했죠. 8 거기다가 곱하기 3자 하시면 8이 스타트가 여기니까 장쿠션 반대편에 임의의 선을 하나 끄죠 여기서부터 10, 20, 30 이렇게 됐죠. 그래서 24포인트를 향해서 1, 2, 3 구간에서 칠 때는 중상단 당점 4에서 칠 때는 중단 당점 5, 6, 7, 8에서 칠 때는 중하단 당점 스피드는 가까우면 2에서 2.5 멀면 은 2.5에서 3 내려 스피드 미들발로 미들이 안나가고 롱으로 나가셔도 되는데 음, 무회전일 경우에는 롱으로 나가시면 조금 불리합니다. 회전을 줬을 때랑 안 줬을 때랑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회전을 안 주고 치실 때, 모회전을 주고 치실 때는 미들발로가 적당합니다. 자, 24포인트 량에서 중하단 당점. 2.5에서 3 내리 스피드 미들발로. 조금 아까웠네요. 대략 이런 식으로 앞전에는 쳤습니다. 요번에는 퍼스트 공을 먼저 맞고 가는, 일조골을 먼저 맞고 가는 배치일 때, 뭐, 더블 쿠션도 될 거고, 행단샷도 되겠죠? 그 방법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자, 배치를 나누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대략적으로 이런 배치가 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음, 다른 방향으로는 7 0이 별로 없습니다. 아, 이럴 때 지그재그 시스템을 치시는 거죠. 자, 이때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가 도착이니까 제로 1, 2, 3 3에다가 일단 나 놓고 자, 3, 3은 9죠. 대충 요렇게 선을 걷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서 평행이동만 조금 해주면, 해주면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 제가 9.5포인트 정도를 맞으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치시는데 회전을 줬을 때랑 안 줬을 때랑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회전이 없이 어, 상단당점만 가지고 가는 방법입니다. 자 요렇게 커서 평행이동 거의 9.5포인트 내지 10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저기를 향해서 미들발로 2레일 정도의 스피드입니다. 가깝기 때문에투 2레일 정도의 스피드. 샷은 간결하게 어 약간 관통샷 느낌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어 정확하게 10포인트 언저리에 맞아야겠죠. 자 시타를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당점을 주고 치는 것도 음, 편하긴 하지만, 다행 테이블 특성상 회전을 주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바깥쪽 안쪽 다 힘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모회전으로 평행이동만 해서 보내는 방법이 제일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먼 거리를 놔둬 봤습니다. 자, 그래도 똑같죠? 제로 1, 2, 3, 4, 5, 6, 7, 7로 잡고요. 3, 7, 21, 10, 21, 조금 모자라네요. 여기서 평행이동을 해줍니다. 쭉. 대략 24포인트, 23포인트 정도 나오네요. 저언저리만 하면 들어갑니다. 자 7, 5 이상이니까 중화단 당점, 거리가 뭐니깐2 5일 이상의 스피드, 미들발로, 팔로가 나가는 걸 잊지 마시고요. 중화단 단점 미들발로 믿을 미들발로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이번는 안쪽으로 한번 또시타를해볼게요자이번는 이렇게 닫아봤습니다. 자, 뒤쪽으로 돌아가는데 이거는 안쪽으로 가는 거죠. 자, 안쪽으로 갈때 똑같죠. 0, 1, 2, 3, 4, 5, 6, 7 잡고 3, 7, 이21 잡아놓고 제가 평행이동을 하는 거죠. 쭉. 자, 어디가 나오네요. 26 포인트 정도가 나오네요. 자, 26 포인트를 향해서 똑같습니다. 중화단 당점. 2 5일 이상의 스피드. 미들발로. 자 대략 8분의 2 두께 정도 나오네요. 8분의 2 두께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73편에서는 회전을 주고 치는 방법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회전을 안 주고 치는 무회전 할 때의 평행이동 방법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음...그러면 자, 이번에는 팁을 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회전을 주고 치는 방법입니다. 자, 회전을 줬을 때는 전부 다 중앙 당점입니다. 중앙 무회전이 제로죠. 거기서 반팁씩 올라갑니다. 반팁 반팁 반팁 반팁 그렇게 해서 총 4등분을 합니다. 4당점까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중하단으로 살짝 내리시면 5팁이 됩니다. 5당점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제로죠. 한칸 차이가 납니다. 자한칸 차이 났을 때 정확하게 일자로 보시고 요 일자에 있는 이렇게 보면 뭐점 정도 되겠네요. 저기를 보시고 일자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자로 보시고 일 당점 한 칸이니까 일 당점이죠. 스피드는 투레일 정도의 스피드, 샷은 그냥 간결한 미들 발로만 나가시면 됩니다. 자일 당점이면 반팁 정도라고 그랬죠? 자 반팁 정도를 주시고 투레일 스피드 미들 팔로. 프레디 스피드 미들 팔로우 이렇게 득점이 되는 거죠 자, 먼 거리도 한번 시타 해볼게요 자, 요번에는 최대 한계각이죠 회전을 주고 쳤을 때 바이브 당전까지 있으니까 1, 2, 3, 4, 5 여기서 일자로 치면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신에 원쿠션에서 투쿠션 올때 파이브 당점이 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원쿠션에서 수구를 튕구면 안되겠죠. 그래서 부드럽게 나가셔야 됩니다. 투, 레이지, 투 레일이지만 부드럽게 약간의 롱팔로를 드시면 좀 안정적이게 공이 가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타를 해볼게요. 자 5당점을 주시고 부드럽게 빨로 부드럽게 빨로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석두룩보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음. 착한 당점을 쳐서 제 공의 회전력을 태우기란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쳐서 도저히 저까지 못 보내겠다 하면, 여기서 여기서 1포인트만 살짝 옮겨주시면 가긴 갑니다. 그래도 안 간다 하면 2포인트 정도를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다봤습니다두 칸이죠. 두 칸일 때, 2, 3은 6. 6으로 해서 뭐 회전을 쳤었죠 자, 회전을 줄 때는, 한 칸, 두 칸. 이 당점 주시면 되겠죠? 일자로 보내면서. 이 당점. 투레일의 스피드, 팔로. 미들 팔로. 파, 팔로가 나가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 당점을 정확하게 주시고, 미들 팔로. 미들 팔로. 요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오늘 하신 거는, 음, 73편에 이은 퍼스트 공을 먼저 맞고 갈 때, 무회전 치는 방법, 병행 이동을 하셨죠? 그리고 여기 지금은 회전을 주고 치는 방법, 회전을 주고 칠 때는, 일자만 보내면 된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자, 뭐요 정도만 하면 되겠죠. 3편도 하려고 했는데 3편을 하려고 러면 지그재그를 역으로 가야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 제가 다음에 확실하게 한번 풀어 드릴게요. 그거는 너무 힘든 방법이라서 다음에 음 횡단샷과 같이 확실히 풀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타 화면 몇 개를 보시면서 팔로우 미는 거죠 둥둥 미는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